<웃음> 코그리티치 전도사 우리 황청풍 사장님 아자 아자 잘하세요. 네 직업은 네 글쓰고요 강의하는 사람이에요. 아 그러시구나. 예. 네 제가 유명한, 전직 교수 예 전직 교수님이시고 <웃음> 예, 유명한 분이라고 유명, 소개받았어요. 뭐 유명 <웃음> 그렇게 불러주세요. 네 코미디 작그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 작가죠. 작가. 예 그렇죠. 제가 제 네. 학생 때부터 작가가 됐었는데. 아. 아 그때 당시 살짝 요즈해라고 개막 아. 프로그램이라는 거 처음 썼어요. 그게 지금도 무려 45년 전이에요.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아. 쓰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코미디 작가로 불리고 있죠. 아. 그래가지고 많이 쓴건 유머 일 번지. 아. 지금 개막 콘서트 직전 프로그램 아. 네,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. 아, 그러셨뭐 유머 일 번지 이런 거 저희가 잘알지그저 예. 네. 저희도 보고 자란 세대라. 네. <웃음> 그러면, 그, 혹시 본인이 코고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었어요? 아, 이제 본인은 본인 코 그,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? 못 듣죠.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줘서 들었는데, 어느 날그 심하다는 걸 알고, 음. 아이고, 무슨 저기, 엠티가 있다. 음. 그러면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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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. 사무실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아까 이렇게 나갔냐고 그랬더니 그냥 얼굴을 쫙 찌푸리면서 아이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렇게 코를 고냐고 그렇게 저한테 타박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<웃음> 아니 뭐 불편했죠. 그러면 그코 고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라 하는 거 말고 그 어떤 뭐 주간 졸림증이나 뭐 다른 어떤 코구리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불편함도 아 심했었죠. 그래서. 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졸려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간밤에 좀 편안한 숙면을 못 취했던 날이었겠죠. 특히 또 그런 날막 졸리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늦더라도 차라리 그냥 내가 갔길래서 세워놓고 자자. 이게 지각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심했죠.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심하셨으면 이 코어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많이 아마 찾아보시기도 하고 아마 진단도. 받으, 받아보시고 목회하셨을 뭐 많은 노력했죠. 예전에 어렸을 때뭐 시골에서 아저씨들이 나이 들면 은 이렇게 코를 많이 골고 술이라도 한 잔씩 들고 나면 은 코를 심하게 골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른들은 다 그렇게 코나, 코를 보나보다 그리고 우리가 뭐그 사람들한테 야단치지 못하듯이 내가 나중에 자라서 코를 골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는 데 그게 아닌 거예요. 뭐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은 나한테 막그 폭언에 대해서 음. 많은, 막, 그, 얘기를 하고, 음.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피곤하고, 음. 뭐, 그래서, 많은 노력했죠. 음. 그 노력 중에는 편도선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요. 음. 그런데 그게, 그냥 말로 일시적이더라고요. 음. 편도선이 뭐, 결국은 잘하긴 한다 그러더라고요. 음. 또 잘한다고는 그러는데, 어렵게 수술을 받아가지고, 그게 얼마 안 가서 또, 원위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음. 음. 거기다가 또충동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, 음. 또 충농증 수술을 받았죠. 음. 아이 그두 번이나 몰랐으니까 그렇지. 그걸 저 알아들면은 그 수술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그두 가지 거를 이겨냈었으면 싶더라고요. 음. 아 그렇게 그 수술 자체가 막 전신마취해가지고 음. 뭐몇날 며칠 막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더라고요. 음. 코골이 때문에 그런 거죠. 음.